식당에서 금연석 식당에서 금연석 금연석, 흡연석 어느 자리로 하시겠어요? 금연석, 흡연석 어느 자리로 하시겠어요? 흡연석으로 해 주세요. 흡연석으로 해주세요. 야! 죽고 싶어 담배 끊었잖아. 야! 죽고 싶어? 담배 끊었잖아. 금연석, 금연석. 흡연석 흡연석 죽 다 죽다 끈다 끈다 끊다